<government> 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포동 카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u d 티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진짜 커피가 맛있는지 아니면 인기빨로 지금 그냥 인기가 있는 건지 제가 잠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성훈인 거 알면 조금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 제가 선글라스 끼고 모자까지 꺼가지고 한번 침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바로 코드네임60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님 너무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몰래 찍어야 되는데? 가거난 이유라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어, 어. 뭐가 맛있나요? 저희 시그니처거든요. 네. 아, 시간 시그니처. 소요. 이거 하나랑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 하나랑 말차 라떼 하나. 어. 뭐, 혼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디저트 종류별아 하나 시켰는보대에서아 아닙니다 저 리필입니다 리필 응. 응. 역시 아직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 민준이 형의 눈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메리카노 오, 맛있겠다 스티커 바지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뽀또 오, 초코 파운드 네, 케이크 이거... 이게 라즈베리 쿠키 네, 맛있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진지하게 어, 의리일도 없이 공평하게 ]이랑 설탕이랑 크림이랑 같이 삼합이 다 이러면서 진짜 맛있어요 <웃음> 한기 이렇게 피하는 너무 좋아하는 거 음, 엄청 좋은 거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섞어먹어도 말차 향이 엄청 진해요짜료수 <목소리도> 마지막 아메리칸 짜본이죠 예, <목소리도> 아, 진짜, 진고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하면한한짜 진짜, 봐 음. 이거 에디오피스 아니면 해보세요. 회원 근데 아메리카노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신맛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뭐 쓴맛이 강하면 잘못 드실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고소하면서 풍미? 이런 것들이 엄청 탁 올라와요 진짜 맛있어요 이금 디저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저트는 제가 사실 빵이나 이런 거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근본 높이 한거 아니야? 라즈베리, 라즈베리, 라즈베리, 라즈베리, 라즈베 라즈베리, 라즈치리 라즈베리, 라 아, 트린트, 트린트. 음. 음. 진짜 맛있어 옷도 음, 비낭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도있는데밑에도 지금 보니까 이게 있네 네. 진짜 맛있다 미가 아무리 맛있어도 랍스타만 못하잖아. 근데 이것도 <웃음> 막 그냥 이제 크림이라면 이건 디자인 랍스타 뭐 먹는 느낌 라이스 그냥 그냥 엄청 고급 가자.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아니, 단짠단짠, 성장은 안했 단짠단짠, 살짝 해줘야 될것같 디저트랑 말차는 그냥 잘 어울리는 거야. 오랜만에 디드님 촬영해주고 계신데 엄청 고가 올주네요 응. 얼굴이 세 번째. 아. 얼굴이 가운데. 응.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음. 오, 괜찮다. 이게 끈적끈적한 크림을 좋아하는데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의 크림이라 되나? 크림 아닌데? 크림 아닌가? 아이싱. 음. 달긴 단데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단맛이 은은하면서 향도 되게 좋고 음. 잘 어울린다 이거는 라메트럼잘 어울릴 것 같아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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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가 김현진이 쓰레기 치워줄고 음. 음. 아메리카도 괜찮은데 말차는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어, 코드네임 606에 유디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에 와가지고 시그니처 음료수 총 3가지 이제 디저트 종류별로 다 먹어봤거든요 인기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있어요 원두도 지금 엄청 좋은 거 쓰고 있고 이런 디저트들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한번 찾아오셔서 드셔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맛일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꽤 맛있어요? 시나몬 향이 되게 향기롭고 좋아르는데좀 먹힐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잘 먹었어요! 가리! 응! 어, 갈게요!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먹으면 안돼? 이러면 안되는데? 몰래 찍어야 되는데? <웃음> 이면안고 왔다고?